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안호영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속영장 청구가 있어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계속 싸우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끝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이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입니다. 군사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윤석열 검찰의 만행에 분노합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며 법원칙에 반합니다. 단 하나의 청구 요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대장동 일당들의 뒤바뀐 진술 말고 이재명 대표에게 덮어 씌운 혐의들을 입증할 물증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범죄인의 바뀐 진술만 있을 뿐 물증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년간 조사한 성남FC는 이미 혐의 없으므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게 도주 우려가 어디 있고 용의자라며 주변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 놓고 증거 인멸이 웬 말입니까? 수사를 피한 적 없고 증거를 인멸하지도 도주의 우려도 없습니다. 심지어 야당 대표를 세 차례나 소환했습니다. 300번의 압수수색도 부족해 당사와 국회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도 구속하겠다고 합니다. 예견된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예단하고 시작한 수사였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지 않고는 끝나지 않을 수사였습니다. 정해놓은 결말을 향해 가고 있을 뿐입니다. 돌이켜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는 수사였습니다. 검찰은 60명 이상의 검사들을 동원해 1년 반이 넘도록 인디언 기후제에 지내듯 먼지털이 수사만 계속해 왔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향한 끝없는 압수수색이 펼쳐졌고 망신주기와 조리돌림을 위한 소환이 이어졌습니다. 실시간으로 조사 상황이 유출되고 범죄자들의 뒤바뀐 진술이 검찰 발 언론 보도로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정성호 의원의 접견 내용을 왜곡해 입단속을 위한 회유로 포장하는 비열한 언론 프레임 마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끝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고 기소가 있을 것이 결코 놀랍지 않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는 대장동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제1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기 위한 목적임이 명명백백합니다. 이제부터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치단결하여 오직 진실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